안녕하세요. 저는 천하대학교에 다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연느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저도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님께서 학비를 대주실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금 비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알바를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 알바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것같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알바 중에서 콜센터 알바가 있는데요 콜센터 알바를 할때는 음...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15년이 지난 옷은 환불이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한 번도 안 입었다고. 아네 아, 그게 근데 규정상 그게 안 되겠어요. 해달라는데 말이 많아. 아네 네, 죄송합니다. 아, 매니저 불러와. 여기서 잠깐.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는 상담원에게 성희롱 혹은 막말을 하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카드, 현대카드와 같은 다른 회사에서도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걱정은 날려버리세요. 배달 알바를 할 때는요. 배달알바를 빨리 어, 네. 여기서 잠깐, 알바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다면, 형법 제 311조에 따라 모욕죄에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로 증거만 있다면 당신에게 폭언을 하는 사람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바를 어... 할 때는요? 부르셨어요 사장님? 야너일을왜 이렇게 못해? 아주 개보다 못해 아주 당장 나가 너 우리 회사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죄송하지 말고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그냥 문뚝 닫고 그래 나가 나가. 그래, 그래. 나가 여기서 잠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간의 비정규직을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내면 조사와 신문을 통해 시정명령이 사업장에 전달됩니다. 함께 사는 우리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의 학교 니가 제정신이야? 어. 왜 일을 똑바로 못해? 저, 저, 이 개만 못한 새끼가 나가! 우리 나가 빨리 당장 나가! 나가 빨리 스토 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 그럼 닫아 들어와. 저, 사장님. 야 니가 제정신이야? 왜 일을 똑바로 왜? 개웃 개옷! 개게 나가 빨리! 죄송합니다 아 시끄러워 아 진짜 아 릴렉스 야 내가 시작을 해야지 말을 하지 아니 한끼 시작하니까 이거 어떻게